Uh, this is Berk Baker, uh, Tyler b e r k e i again. Uh, looking at tomorrow's final between G2 and Team Liquid, could you give us your prediction,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and your thoughts on the mid laners, Caps, and j e s n y h t s e e t o n a m Today, the Jetson game is <laughs> the j s o n game. The Jetson game is the t s o n g a The j e t a e h o n a s j e s n 어 일단 내 경기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 팀다 충분히 지금 캡틴에서 우할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뭐결과를 봐서 그렇게 리드라인에로도어뭐 그런 캡틴 선수가 있는 회사에서 보는 것이 많긴, 하, 많긴 하지만 우리에서는 어떻게 될지모 t h i n i up right now because I'm s o o m n n g g h 감독님한테 질문인데요. 이번에 스이 시리즈에 있어서 가장 큰실성을 모르잖아요. 하시요 수, 수 있도록, 있도록 I think the uh, biggest shame is that I couldn't help the players uh, stay focused until the end of the game. Hi, this is a n a s t o s i from Ren. I have a question from Baker. Um, since you're so veteran and you've been in so many finance, uh, sorry, finance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Um, do you think that t h e s a kind of that drafts that you are not able to face or not even the best t o t h history is able to face normally? 페이 선수 질문인데요. 이제 워낙 경이많으구체적으로수많은데 혹시 투는 팀이 이제 워낙 어, 특이까소할수 없는 서 s k 가그 팀도 상당할수 없는 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니다 g 2 m b m p 이 물론 특이하는 하지만 저희가 어, 플레이적으로 플레이를 좀 잘했다면 충분히 어, 방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어, 뭐 사실 G2가 b a m 적인부분보다는 그냥 플레이,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특하다니까 그런 점이 감동인것 같습니다. 아, uh, I d o n 아이플레이 but uh, we could definitely beat them um, if they played better. But I think um, more than that, instead of games, I think uh, G2 plays in a unique style, which makes them strong. Hi, this is t e r i s o from Shopeirola. My question is also directed towards Faker. Um, Caps, who is now with us the best team in Vietnam for a very long time w on Facebook, and now during this tournament I got to play a total of seven games against you. Uh, what do you make of uh, his performance overall? 이제 이번 테커 선수 중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이제 참치, 그, 한 참조한 헤스 선수가 최고의 미드라인중 하나가 상관에 대해서 리드라인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번 시리즈 를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 헤커 선수에 평가를 이해해요. 어, 오늘 경기에서는 뭐큰큰 큰 실수 없이 잘 해준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활약한 것 같고. Um, I think CAPS uh, didn't make any huge mistakes this series, and you uh, can draw a lot of plays. But I think when I meet next time, I can move on o t So, Adam for BP, this question is going to be KOMA. So, I would like to ask you, actually, considering that the roster is still kind of new compared to, like, that, I mean, the roster kind of came together during the off-season. There is obviously some progress to be made, but I want to focus more on the mental standpoint, what are the steps that you're going to take to develop them in my comments. Sorry, can you repeat the last part? What steps i you going to take to develop this squad uh, I'm sure if in the squad p r o r k n d o c g Nguyen is a good idea. SHT가 뭐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사실 약간 큰 그러니까 새로운 었선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진행해서 발전을 뭐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하지 않고 오늘을 경험으로 토대로 다음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세계무대에 처음인 선수도 있고 해서 되게 큰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uh, today's experience is going to be very valuable and um, moving on, I think t h o u um, p l a y e r s will get stronger by t h uh, with this experience. And as also um, as there are a lot of l a n s that this international format is their first international experience, I think y o u l read the a n e r e i have a question for Maha. Uh, you've been to a lot of international tournaments in the past. Uh, we've often criticized Western teams for not playing true to their style, and we saw a lot more of that, especially from Europe and uh, World this past year. And just now, finally, in these b e s t five, we saw a lot more of it from G2 and Liquid. Do you feel like these teams have kind of Started to show a little bit of what their region does, and less of just copying. Has it felt any different, kind of playing against them this tournament than years from, prior? Yeah, mata选手 질문인데요. 이제 m a t a 가 이제 국제경험이 많으신데 이제 예전에는 항상 선거들이 뭐 성추첨가라고 선수들이 뭐 평가를 받는 게팀 스타일을 잘 살린다고. 약간 자기 지역 사타일을잘못살려고느낌 한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뭐 이번에는 리퀴즈와 지프가 뭐 자기 지역 사타일을잘 살렸다고 생각하시는지 겠어해주세요 어,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좀 약간 네. 옛날 보다는 많은 팀들이 좀붙쳐서 싸우는 네. 아 이런 쪽으로서 스타일이 좀비 비, 비, 비율이 비좀 많아지고 왔고요.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탄역만봐도좀 싸움을 즐겨하는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인데 패치 같은 게 이제 그러 싸움을 많이 유도하게 만드는 픽 같은 거를 네,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챔피언들도 이제 새로 나오는 데요 그런 챔피언들 보면은 보통 뭐 스킬들 커즘이 좋아가지고 싸움하기 좋은 식으로 지금 최근 몇 년간 약간 패치나 신 챔피언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네 약간 좀 싸움 쪽으로 많이 어가는것 같아 요 그리고 예네 G2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힐링 키들은 약간 좀 버티는 식으로 약간 한타 같은 타지만 초반에 이렇게 되버티면한이초고이 So personally, I think um, as um, before now, um, e most regions really like to move on that fight. And also um, personally, I o like the p a c t a c t i l kind of e like, i o s fighting, i k e v e o have chance, t h e r e have r y like To the help them fight and team fight. So I think um, that's why like a lot of teams are getting better. And I feel like also um, with G2, they really like justify and team uh, limit. They like to scale a bit more, but they still end up wanting to team fight uh, with their comps. So that's how I feel.